거부해온 경제 원조를 어느정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또는 받고 싶다는 서방세계를 향한 손짓일 수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목소리> 북한은 최근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도 있고 심지어 굶어 죽은 사람들도 속출할 정도로 극심한 식량난 경제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월 29일 북한 김정은은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날 회의는 첫째 김 위원장이 간부들의 모능을 질타하고 특정 책임 간부들의 업무를 태만히 한 사례를 김정은이 직접 보고했고 두번째 이를 토대로 다른 회의 참석자들이 문제가 지적된 간부들을 비판하는 등 북한 특유의 사상투쟁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과 김정은의 수행비서격인 현송월 등이 직접 토론회까지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회의에서 특히 김정은은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그 발언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일부 책임 간부들의 직무태만 행위자료를 보고하면서 간부들의 고질적인 무책임과 무능력이야말로 당 정책 집행을 어렵게 하고 혁명사업의 발전에 저해를 주는 원인이라면서 이번 중대사건의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김정은의 언급은 북한 최상층부 권력구도에 일대 변화가 생길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치국 상임회의의 발언에서 주목되는 한 가지는 김정은은 중대사건이 발생되었다면서도 그 중대사건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음으로써 내외신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내외신의 분석은 크게는 다음 몇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BBC의 보도를 원문으로 잠시 읽고 나서 전체적인 정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It was a rare sign of the pandemic's severity in North Korea. 북한에서 그것은 팬데믹의 심각성에 관한 아주 드문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Which 바로 이 북한은 previously, 이전에는 insisted 이런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It had no COVID cases. 자기네들은 COVID 환자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doubted by experts. 전문가들에 의해서 의심받는 그런 주장이었죠. The country has closed its borders. 북한은 그 국경을 폐쇄해 왔습니다. To keep out the virus. 그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말이죠. But 그러나 coupled with international sanctions. 국제적인 어떤 제재와 함께 This, 바로 이 같은 것은 has led to food shortages. 식량 부족으로까지 이끌려졌습니다. And 그리고 a worsening economy. 경제를 보다 악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Mr. Kim previously admitted. Mr. Kim은 이전에 인정을 했던 겁니다. There was a tense food situation. 극심한 식량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Tell the citizens, 시민들에게 To prepare for the worst ever outcome. 어... 사상 유례 없는 그런 상황에 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비교를 하면서 To the country's deadly 1990 famine. 이 나라의 고난의 행군이었다고 알려진 거죠. 1990년대 극심한 기근과 비교를 하면서 말입니다. In remarks uh, reported by state news outlet kcna 국영방송인 조선중앙통신 에 의해서 보도된 언급에서 mr 터김 김정은은 accused senior officials 고위급 관리들을 비난했습니다 of a negligence 태만 때문에 말이죠 at a specially convened meeting of party leaders 자 이게 중앙정치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y accused the grave incident 그들이 아주 심각한 사고를 냈다 그것이 뭐냐면 that has caused a great risk to people 인민들에게 큰 위험을 야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nation safety 국가의 안전에도 커다란 위험을 야기한 것이다 The report then, 그 당시 에디드 덧붙였습니다. The several members of the party, 이 당의 몇몇 구성원들이 had been recalled, 소환됐다는 것이죠. Including one member from the powerful standing committee. 어, 강력한 상임위원회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을 언급하면서 Which is composed of five members. 자, 이 상임위원회는 다섯 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는데 Including Mr. Game himself, 자기 자신이 포함된 다섯 명이라는 거죠. However, 그렇지만 The report did not give any further details On the incident 조선중앙통신의 그 보도는 그 사고에 대해서 더 이상의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는 Identify the officials 그 관리가 누구인지도 확인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North Korean defector and the researcher An a n c h i 찬일 북한의 탈북자이면서 그리고 북한 관련 연구자인 안찬일은 told the AFP news agency AFP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The report meant 그 보도는 이런 의미다 The country was likely to have confirmed COVID-19 cases 북한이 COVID-19의 환자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북한이 이런 신호를 보낸 것이다. Pyongyang is probably in need of international aid. 평양이 국제적인 원조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었다는 거죠. 북한이 세계적인 원조를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표현한 게 아니라면 그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as a, 왜냐하면 it inevitably 바로 이런 상황은 불가피하게 acknowledging the regime's own failure in its a n t i e p i d e m i c efforts 그 전염병에 대한 노력에 있어서 이 정권 자체가 그들 스스로가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의미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원조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Mr. Kim will likely find scapegoats. 미스터 김은 희생양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For t h incident 그 사고에 대해서, forging disloyal o f f i c i a s 충성하지 않는 그런 관리들을 숙청하면서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북한은 체 최근까지도 세계 보건기구의 코비드 19 감염자가 제로라고 보고는데 오늘자 영국 bbc방송은 이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이 코비드 i d 1 9 감염자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는 의미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이례적으로 코비드 i d 1 9 환자의 발생을 인정했다 이것은 그동안 거부해왔던 백신 등 코비드 관련 원조를 수용할 가능성을 암시한 것일 수 있다 두번째는 그런 분석입니다. 세번째는 백신 등의 원조를 받는다는 것은 서방세계의 극심한 경제제재로 인해서 도탄에 빠진 북한 경제사정을 인정하고 그동안 거부해온 경제원조를 어느정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또는 받고 싶다는 서방세계를 향한 손짓일 수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번째는 북한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북한 지도층 간부들 중에서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시사이다가 전하는 북한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